오늘은 이게 막 이게 막인데 이게 마가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이렇게 둥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게 더 맛있다고 해서 이거 샀어. 바지락은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담아진 거 사면은, 이게 해금이 다돼 있더라고. 그래서 해금이 다나와 있잖아. 시큼해갖고 이거 놔두고, 감자같지 않고, 이거는 울룩불룩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껍질 까기도 나빠. 이걸로 뭐, 할, 뭐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아린 맛이 나니까 잘라놓고 한3 0분울려줘야 돼. 처음부터 말을 쭈물럭하더니 포기를 안하네 말을 어떻게든 <웃음> 말을 하네. 야, 막 이게 이게 이게 실이 나와 실. 는왜 이렇게 원래 이런가? 이가 네. 유난히 더. 이긴 마보다 이게 더 실이 더 그게 끈적거리는 게더 심한 것 같아. 응, 어, 이 정도는 아닌데 긴 거는. 응. 이거 그냥 하면은. 알이더라고. 그래서 아린마를 알이 빼주기 위해서 한 30분 물에다가 담가놨다가 갈아야지. 아, 내가 마로 뭐를 해서 먹으면 맛있을까 하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했는데 이 칼국수가 괜찮아. 자, 바지락은 깨끗이 이제 이렇게 여러번 쳐서 이렇게 좀 놔두고 요 정도만 넣어야지. 아까 그 너무 많으니까 반. 호박 반 개. 당근은 포인트로 조금만 넣어줄 거야. 포인트. 이제 준비는 끝났고, 이걸 갈아야 돼. 이거를 여기다 갈면, 아린물을안 빼고 갈면 되는데, 여기다 갈면은 또 너무 이렇게 찰져가지고, 여기 다 붙어서 손실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기안 하고, 도깨비 방망이에다가 사정없이 갈아보려고. 내가 도깨비 방망이 가는 게 내가 주특기야. 반은 비트를 넣어서 색깔을 내고 또 요거 반은 피망 넣어서 색깔을 낼 거예요. 딸기 쉐이크 같 딸기 같아. 응?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웃음> 맞아 조금 더 넣을까? 덜... 딸빈아 저거 색깔. 응. 어. 딱 뭉쳐서 잘 떨어지는 지들끼리 딱 잡고 떨어지는. 아 이게 막 뭉쳐 다녀. 응. 어. 야. 응? 전쟁 속에서.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있다 하잖아, 에이. 응? 음. 어? 이게, 지금 이런, 얘네들. 살아남았다고? <웃음> 얘네들이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거야, 요. 그 속에서도 안가르잡고 있네요. 아, 그렇게 갈았는데. 피막, 넣고. 얘네들은 지금 내가 이거 피막랑 이런 거 넣어서 그러지, 안 넣으면 지네들끼리 뭉쳐. 뭉쳐갖고, 이런데 뭣도 안 해. 아, 이 색깔들, 야한한, 응? 어? 연두새처럼 이쁘잖아. 음. 음, 하나 연두새. 그, 삶으면 색이 더 진해지나 흐려지나. 밀가루 넣으면 더 예쁘죠. 깻잎을 넣었는데 그랬나봐. 깻잎 향도 좋고. 그런데 음. 이거 피망 넣으면 약간 단맛 이 있고 매콤하고 좀 그래. 여기 밀가루. 여기 밀가루. 어, 여기에 밀가루. 소금을 조금 넣어준 게 좋아. 안 넣어주면 좀 싱거운 맛이 있으니까 참기름을 좀 넣으면 이게 반죽할 때 손에 잘 붙지를 않아 먹을 때도 고소하고 깻잎, 깻잎을 깻 넣었으면 은더 깻잎 향도 있고 좋을 텐데 얘가 내가 쑥도 좋겠다 쑥? 어. 쑥 있으면 쑥 넣어도 좋지 반죽은 좀 이렇게 되직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칼로 밀어야 되니까 좀 모자라면 이렇게 밀가루를 좀더 넣어가면서 아니 지금 면, 면발 만드는거예요 지금 그러고보니까 그래 이렇게 이제 칼로 밀으면 면발이 되는거지 내가 너 맛있게 해주라고 나 안먹어 <웃음> 왜 안먹어? 뭐? 이따가 먹기만 해봐 나 입을 쫙 찢어볼거야 <웃음> 아 뭐만 하면 꼭 내가 내나 먹으라고 하는데 나 안먹어 <웃음> 응, 맨날 안먹어 나 맛있으면 꼭 먹으면서 이따 먹기만 해봐 이거 쫙찢어볼거 아, 오늘은 별로 뭘안 먹을 생각이 없어서 야 이런만 갖고도 2 인분 되겠다. 응. 음. 내배렇게딱 싸놔 좀 부드러지라고 워 이렇게 딱 싸놓으면 좀 부드러워져. 이거는 좀 많으니까 이게 좀 더를 넣고 소금을 좀 넣어주고 참기름 좀 넣고. 아이이 응? 이거,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좋아요. 색깔 내는 거 나도 머리를 음. 이 색깔 내는거나도머리도 썼어 예, 판주 오래 주물르면 더 쫀득쫀득해 탱탱. Don't turn u n 반죽이 탱탱해 쫀쫀한데 뭔가가 엄청 탱탱해 음. 이 일인분, 이인분, 그렇게 나오겠네 하나, 하나, 하나, 하 두명더 불러야겠는데 자 <웃음> <웃음> 그러면 불러볼까 <웃음> 어, 불러야겠는데 와서 드시라고 <웃음> 이거좀냉야겠어 너무 많아서 남으면 근데 또못 쓰잖아 나중에 먹으면 되지 냉냐고 내놨다가 음. 나중에 또 기름 먹으면 돼야 이거 그냥 진짜 딱 그냥 집어 먹을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게 생겼네 <웃음> 난안 손, 먹은... 손이 막갈것 같은데 야, 이거는 난안 먹었다 했어 속을 조금 비우려고 이걸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음. 가끔 공복을 좀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 만드니까 위가 비릴 날이 없어 가끔좀 비워줘야지 호강이 초친 소리 하고 있네 호강이 초치지 내가 소리 해야 되는데 안 들지 내가 기왕이면 기왕이면 기왕이면 맛있게 하려고 기왕이면 맛있게 하려고 색깔도 넣어서 하니까 호강이 초치 소리 하고 있어 이게 밀가루 묻지만 많이 묻지만 응. 국물이 텁텁하니까 맛있겠네 <웃음> 국물이 텁텁하니까 맛있겠네 아니 <웃음> 국물이 텁텁하니까 아, 안 텁텁하게 하려고 밀가루 조금 바리니까안 아, 털어져 마로 만든 칼국수는 먹어본 적이 없네 마로 만든 거? 예. 네. 없어 내가 최초야 마로 만든 칼국수 <웃음> 막칼국수 한번도 안 먹어봤어요 조금은 먹어보긴 해야 될것 같긴 해 음. 누가 이런거 해주겠어 네생애 처음이야. 오늘 안 먹으면 영원히 못 먹어. 음, 그러니까. <웃음> 너무 번잡스러워서 할것 같지도 않고 이제. 나도 처음이니까 하는 거야. 음. 한번 먹어보라고. 됐다. 바지락은 먼저 삶아내야지. 걸어지면걸려야 되니까. 바지락은 일단 먼저 이렇게 삶아놓고 간장을 이제 이렇게 좀, 조금 끓으면, 열럴때 호박하고 당근 이렇게 넣고, 한, 한 소큼 또 끓여준 다음에, 마늘. 가지락은 마지막에 건져 놨다가, 싱거우면은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 아, 바지락 칼국수가 완성했는데요. 우추를 좀 치고 이게 마 마로 이렇게 밀가루 넣고 바지락 칼국수를 했는데요. 이게 이면이 엄청 이렇게 쫀득쫀득하니요, 더 맛있어요. 그래서 마는 몸에도 좋으니까 밀가루를 먹는 것보다 마하고 섞어서 먹으면 건강에도 훨씬 좋아서, 이렇게 해봤답니다. 감사합니다. 맞나? 응. 음. 음. 이렇게 집잘안 집어줘. <웃음> 이렇게 먹으면 돼